하면 바로바로 바로. 8월부터 새롭게 지전의 생태계 교란종 갈색 송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제가 1년 전에 갈색 송어를 아주 커다란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먹었었는데, 그때는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1년 뒤 8월 31일부터 이번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잡았던 곳으로 가가지고 갈색 송어를 잡아볼 건데, 큰 거는 무조건 낚시로만 잡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애들이 예민해서 낚시로도 못 잡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애들은 족대지를 하면은 그래도 잡을 확률이 좀더 큽니다. 그래서 큰 거를 못 잡으면 조그마한 거도 잡을 건데, 진짜 요 <웃음> 요만합니다. 요거를 제가 먹이도 좀 그래가지고 픽픽이나 아오나 페페나 붐바야트 한번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갈색 소고를 잡으러 가다 있는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지금 1박 2일을 가야 되는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지금 가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갈색 송어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 잡는 방법이 좀 많아요 통발을 던질 거고요 낚시로 해서 큰 놈을 잡을 거고 족대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세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아침에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통발을 던져서 새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발하면 또 누구예요? 이 정도면 고정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통발 유튜버라서 통발을 믿으면 안는데 응? 낚시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믿어 이렇게 믿음이 안갈 수가 있나? 사실 형 송어 낚시는 내가 먼저 해봤어 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믿긴 뭔가요? 오늘 또 기가 막힌 거 준비했지? 곤쟁이랍니다, 여러분. 아, 이거야. <웃음> <웃음> 냄새 한번 맡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와. 걸려있는데 <웃음> 개쓰레기 냄새 가 난다, 여러분. 와. 이 갈색송어가 작년에 잡았을 때는 생태계 교란족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싸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를 많이 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사각지들고 보호 밑에가 굉장히 많거든요. 플라이어가래. <웃음> 잠깐만, 줄이 너무 짧은데? 한번 들어가볼까요? 기퍼라, <웃음> 제발 기퍼라. 오에 아, 딱 거기에요. 흘려줘. 미안해. 갈게요, 여러분. 갈색송어 성체를 잡으려면 무조건 낚시로 해서 잡아. 조용히 해라 <웃음> 아, 형이 렇게 해버리면 내가 쓰레기가 되잖아. 그거 원한 거야. 가스라이팅가스라이팅 <웃음> 자, 그래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말 믿어야 돼요. 믿지? <웃음> 아니. 라떼다 오늘 자, 여기 보이시죠? 피라미들 이게 9시까지 할수있다 그래요. 9시 이후로는 해도 잘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버려버려. 액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리발리빨 리발. 오, 수초다. 초캐스팅에 바로 잡았네. 얘도뭐 잡았네. 제가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던져. 라떼다 걸렸어. 5천원 날렸네? <웃음> <웃음> 미안, 내7천원 수초 너무 많이 걸려시 하나 가져오지시솔 하나 지금 잘 빼져요? 아니야 뒤질래요? 아, 아, 아 어, 찔렸어요? 어, 찔렸어, 살짝. 비브류? 비스토마. 아, 비보... 풀이잖아. 아 미안 미안 형 보여주세요 세서 하나 둘셋 턱턱 아, 괴로웠다 풀안 걸려요? 걸렸네 <웃음> 아직 초보자네 이거 편집 <웃음> 성원아 편집하지마 죄송한데 풀 빨리 뽑아주시겠어요? 유튜브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잡던데 그거 다 편집이에요 그분들도 5박 정도 컵라면 15개 때리시고 잡으신 거예요 잡힌 거아야아 5천 원 날라갔어 마이너스 5천 원 통장으로 보내주시고요 미끼들은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인데 아우 더럽게 비싸다 지금 하체가 너무 차가운데 남자 그렇죠? 하체는 차가워야 아이, 돼 럭란은 많이 나오겠다 조심조심 조심. 너가 조심해야지 <웃음> 만약 이번에 이동해. 없으면요, 포인트 들어갈게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버인 어, 거안 해? 헌터팡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아, 좋아. 장소 바꿔서 한번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런터박, 여기 또 모기 물렸네. 브루님이 그랬는데. 못생긴 거 안다고. 렁브르님 얼굴 다 물리잖아. <웃음> 없을 때디스야지 예, 근데 왜 이래요? 제가 포박했어요. 브라운 송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정브르요정브요 <웃음> <웃음> 기다려, 브어야아 아프다고? 기다려, 렁브렇를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보관님이 보여준다 하시거든요. 오, 물살이 진짜 센데? 볼 휘슬리면 바로 체연날 살첼, 어머니 대성통고. 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캐스팅 해보고, 안 되면은 족대제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야 그래. 제발 나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족대질하러 갈게요. 근데 이것도 못 잡으면 어떻게? 외장 하드에 박혀 있어야지 <웃음> 쓰레기 컨텐츠 족대질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수풀 같은 데 하면은 갈색 송어 새끼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이에요? 미, 미안해 많이 안 나와. 오늘 컨텐츠 많이. <웃음> 일단 족대를 한번 펴보죠. 저 갈색 송어 같은데? 잠깐만 일단 요 수풀 한번 뒤져볼게요. 제가 소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열어버려 우와 족대 끝이 왜 이러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밑이 내려가면 좋은 거라 그랬는데 생도 형이? <웃음> 생도 형 말은 맞습니다. 생물 도감 아니라 생물 도사예요. 이 착을 이렇게 잘 하고, 거기서 몰아주세요. 됐어? 여기, 하나 있어 아, 이거 미꾸라지. 그래도 우리 한 마리는 잡았다. 다행이다. 자. 아, 까그 미꾸리 또 나왔네. 콘텐츠 변경할까? <웃음> 두 마리 나왔네. 다음에 세 마리 나오나? 족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장비타. 과연?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빙어 아니에요? 빙어 맞네. 오늘 콘텐츠 빙어예요? <웃음> 어떻게 든도 영상 찍으려고. 여기 차면서 이렇게 몰아야 돼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 미꾸리 렇끼들만 나와. 여기 넣어주세요. 아이 소중해. 픽픽이 아침. 점심은 <웃음> 좀 크다. 점심 많이 먹어, 살안 쪄? 석식, 어디 있어? 석식. 어, 디 석시? 어없터하이어트 <웃음> 강제 다이어트 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아유 <웃음> 석식 나다자팽팽이가 석식이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저쪽에 보건님이 견착하고 저는 여기 한번 다 쓸게요 나와 리발레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있어? 팽팽이 거 많다 우리처럼 살찌면 어떡해 이게? 살찌면 좋지 복스럽고 <웃음> 들어가 지금 이상한 애들만 개수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예, 뭐야? 버들치 둘다 버들치 들어가 이랄꺄야 우리 집 계곡에 버들치 많은데 여기까지 왔네 <웃음> 자이돌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밟고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뭔데요? 버들치 리발 들어가라 나와 <웃음> 버들치 <웃음> 아 리친 버들치 리발 이랄야 그만 나와 패드기 이랄야아 리친 버들치 이랄꺄 <웃음> <웃음> 퍼지 먹으라 장소 이동 로고솔풀 <웃음> 이렇게 스몬 파보네 자, 일단 이끼 잡았고요 가물치 새끼다 홀. 아 귀여워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방생할게요 가물치는 베스나 블루기 이런 거다 잡아먹어 주기 때문에 얘는 방생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몰아주세요 됐어요 올려보세요 롯지에 꼈어 이런 리발. <웃음> 저쪽 때 안잡아야겠다 전부 다뭐 미꾸라지랑 갈색송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웃음> 집에 가고 싶어 보건 <웃음> 데 너무 힘들어할까 제가 이제 할게요 그만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빨리 말씀하시지 그 평소에 뭐... 저한테 욕하면서 때리시잖아요 니발 <웃음> 오 남았다 아니야! 예.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동사리 딱 요렇게 생겼거든요 비싸게 예, 이보세요 뭐야. 귀엽게 생겼다 뭔가 닮았다 닮았어요? 어 똑같아 나줄게요 잘가 됐어? 네 됐어요 아 차. 와. <웃음> 컨텐츠 변경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 절대 안돼 무조건 생태계랑좀불안운성으로자 여러분 저쪽이 너무 안잡혀서 저 통발 먼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와 아무것도 없다고? 인데플레... 맞아야? 맞죠? 몰라 <웃음> 통말안 하고 싶어 통말 유튜버 통말 포기 선언 했고 내일은 무조건 볼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내일 또 지원군 한번 오시잖아요 내가 아까부터 시작을 했다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잡은 녀석들 있죠 다 방생하고 내일 잡아갈게요 칭칭한 상태에서 삐피게아 애들한테 줘야지 자 여러분 내일 올게요 나닥나닥뭘굴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던져볼게요 오늘 분위기는 힐링 영상이야 그럼 안 되는데 헌터빵 최초 힐링 영상 아안돼안돼오 아, 아, <웃음> 아니, 아 살짝 쓰면 도그러분 지금 보고형이 녹아다 하고 있거든요 안 잡힙니다 제가 지금 한 30번 던진 것 같고 보고형이 한 40-50번 던진 것 같은데 지금 물고기들이 희망을 준게 뭐냐면 저런 데서 파다파다 튀고 있어요 가끔씩 자 마지막 캐스팅 회심의 액션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 거의 모짜르트 아, <웃음> 자 없습니다 여러분 족대질 하러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낚시 끝나고 다시 족대질 하러 왔습니다 오늘 록대와브리닝 모셨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진짜. 저 왔으니까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응. 지금 바로 치어라도 한 마리 잡아 볼게요 어이구 물이 엄청 찬데 아주 락남자구만 <웃음> 자, 여러분, <웃음> 저거 미꾸라지야 생겼는데 참종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록대 들었습니다. 아, 종기가어디갔어종기형이라고 들었는데? <웃음> 난 종기라고 들었어요. 아, 아, 나이스. 네. 넣으세요, 넣으세요. 픽픽? 조식, 간다. 견착해주세요. 고고고고. 아, 뭐 있어요? 편진 <웃음> 리바. 조다, 조다, 조다. 오케이. 자, 제발. 어. 이거 뭐 하나 나왔다. 이거 그거잖아요 버들치 리발. 버들치 키. 제가 한번 특별히 해 볼까요? 록대왕 정부를 도와주세요. 자, 일단 볼게요. 어. 우 나오네. <웃음> 이번에는 보고형 괜찮아. 오오오제발오 뭐야 뭐야 뭐야. 참종계랑 버들치다. <웃음> <웃음> 계속 잡아 볼게요. 어, 썰풀썰풀 아, 참종계에요 이렇게 이 브랜드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기게 이렇게 다 거기가 어디 말한 거예요? 게 이렇게 이렇이 일단 이렇먼이 해요 내가 오른쪽 브 이렇게 이쪽게 이렇게 이렇게 요 오. 오. 오. 와 물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모는 것이다보이님게 이렇게 이훨게더 나은데요. 보여 줄게몇 마리 이오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임이션게 이렇게 이렇와이거 먹으면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인팩션.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인팩션이 뭐냐면요 양서류들이 흙 같은 거 먹고 장기가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덩어리 큰거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셀플 고 <웃음> 이끼 맛인데? 편집해 주세요 컴똥 <웃음> 플레이 어, 어떻게 한 마리가 없냐 내가 잘했던 거지? 형이 보여줄게 바로 옆에서 <웃음> 보여줄게 하나만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야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어딜 도망가 일단 차 볼게 아 여기 밑에는 수풀이 없어 위에만 있어 이거 안될 거야 오못 뭐 쳤어 구랑송어오 진짜로 오케이 아아는것 같은데? 아, 오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와 맞다 와,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치어 때도 지금 모양이 성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지금 얼마만의 결실이야 형 진짜 리스펙 오늘 닭갈비 먹자 나도 사주는 거지? 당연하지 한 마리가 볼 때마다 1인분씩 추가지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웃음> 들어가라 왜? 닭갈비 1인분? 오늘 5인분만 채워줘 그럼 10인분으로 살줄 테니까 진짜? 아 당연하지 돈좀 벌자 <웃음> 어, 뭐? 과연! 아 없다 형님 오늘 족돼질 하지 마라 어. 기고만장하고만 자, 여기도 아주 깊숙이. 좋다대 줘봐. 아니, 족대 줘봐. 개나대네더 나대죠. 오늘 좋아요. 또 잡은 대로 가는 거 봐. 이렇게 단순해요. 한 마리 잡았다고, 이제. 귀여워. 이거 봐. 발자국 봐봐. 설마 또 잡겠어. 아, 소리 쳐주길 바라 는데 브라운 송어 브라운 송어 근데, 우리면 저희가 어제 밤에 했잖아요. 브라운 성어 한 마리도 안 나왔어. 저번에 잡을 때도 낮에만 나왔고. 아, 쏠브랄 아, 아. 거야? 저렇게 뜸들이면 없어요. 원래 나오면요. 브라운 송어 브라운 송어 아, 브라운 어만더 아, 나와라. 여기 한 마리 있어. 어 아, 길들였어 친해졌네 내가 먹어도 돼? 안돼 <웃음> 자그러분 지금 족태주총 5시간 째인데한 마리나 왔습니다 이거 몰아주시더라 팬디 어, 졌겠는데? 저 어, 졌고 <웃음> 있어 팬디먹고 왔어야지 뭐가 튀긴 했어 채팅해줘야겠는데 이거 <웃음> 미꾸라지다 이거는 귀엽고 징그러워 입 이거 귀엽고 징그럽다고? <웃음> 형이라고 안 맞은다 <맞춘다고>. 아 미안 <웃음> 아좋 자! 세수했어? 물리는 가스라이팅 얼굴 좀 닦아 이따마어우마뭐 인마. 잡았어? 가물치 새끼다 아, 가물치. 응, 가물치 새끼요 근데 자꾸 물러요 물속에 있어야 되세 착해 아, 아, 아, 역시 아니, 보고 아, 같은 물 어류 물어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 있다 아무것도 없어 <웃음> 아무것도 없어 리발 <웃음> 아무것도 없어, <웃음> 아무것도, 없어. <웃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밝기질해도 아무것도 없어 <웃음> <웃음> 이거 엽새우 아니에요? 이거 혼자? 닮네 아니 이게 날 닮았다고? 수영 똑같이 생겼네 어디요? 로카트 느게 여러분 이제 저쪽으로 가고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왔어요? 뭐야 <목소리> 참전기 개많아 참전기는 넣을게요 여러분 참전계 3 0 0 0 들어가라 어 ppk 조식 중식 석식 다 닿아버려 지금 보건형빡 빠쳤어요 <목소리> 저살 드러난 거봐 그렇지 <목소리> 뭔가 많이 들어왔을것 같아 저번에 여기서 브라운 성어 전적이 있거든요 <목소리> 오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진짜 브라운 야게 낫게 낫게 오우우우우우우우 딱피피기 한입 사이즈다. 어, 완전히 다릅니다 보들치랑은 파마크 멋있긴하다. 아이 점들이 아닌 게 파마크라고요? 네. 와 나이스. 들어가네. <웃음> 아, 종계, 종계. 아 종계신. 뭐 와. 좀... 아 종계신. 못치지마. 깍 잡을게. 내가 했어야 좀. 아따가 아따가 놓쳤어. 야. 잠만. 잠만. 나이스. 보라색 종계 냄새나. <웃음> 제발 제발 한 마리만 더. <웃음> 아, 브라운. 아. 브라운 종계. 브라운 종계 어디어 얘도 브라운색이거든. 오 여기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오야 오오오잠깐만오 브라운 보들치 하리바. 파마크 그려 그리면 이거 브라운 송어 되는 거. 아, 진짜, 근데, 비슷하다. 이때. 아, 가라. 자, 여러분, 여기 여울 쪽에서 마지막 롯데즈를 한번 해볼게요. 야! 뭐라도 있을 거야, 여기. 롯데다. 하나도 없어 보인다. <웃음> 아, 잡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지금 보면 거의 다 참종기, 버들치, 미꾸라지, 이거 좀램을 잡았죠? 자, 그리고 여기 브라운 성어. 딱 다르죠? 자, 빨간 점, 검은 점 있는데 생긴 것도 버들치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좀 무섭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들 바로 들고 가서 피피기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얘네. 내가 좀 먹을 수도 있고 피피기 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결정할게요. 닫아버려. 아, 고생했어 나버리네. 무릎이 너무 차. 어우, 상남자니까. 야, 추배르 해줄게. 어우, 쉣다, 뭐. <웃음> 자, 그 와중에 지금, 보고형 형! 아, 동계만 나와, 힛, 힛, 힛, 힛, 힛. 자, 여러분, 히드 t v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어젯밤에 설치한 통발까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요. 갑니다. 아, 통발 유튜버, 제발! 통발은 바다에서? <웃음> 자 여러분 그럼, 그럼 바로 집으로 가서 브라운 송어들 핏피기한테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오가 입맛 다죽겠지으면 아오한테 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봐요 라닥라다 내가 저기서 들어오면서 이거 가지고 오는 설정이거든 본방의 분들이 모르는 설정이니까 연출이지 빨래 빨리빨리 바이 짜잔 미꾸라지 그리고 브라운 송어를 잡아봤습니다. 야, 알아봐, 서 오, 많지. 자, 여러분 여기에는 따파도 브라운 송어가 없죠? 요거 있죠, 요거, 요거요. 브라운 송어가 생겼는데 저게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버들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브라운 송어는 어디냐? <리리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브라운 송어를 잡았는데 왜 애기야. 음해야, 생태계 교란종이 돼가지고 애기라고 하면 안 돼. 새끼야. 왜? <웃음> <웃음> 더 터프하게 해봐. 이게 브라운 새끼야? <웃음> <웃음> 잘하네. 자, 여러분 제가 한1년 전쯤에 브라운 송어를 낚시로 큰 놈을 한번 잡았었거든요. 그때는 생태계 교란종은 아니었어. 하지만 굉장히 싸운 성격이고 닥친 대로 먹는 성격이어가지고 분명히 생태 교란종이 될 거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딱 1년 뒤 8월 3 1일부로생태 교란종이 됐습니다 생태 교란종이 됐으면 이제 뭐 새끼든 성어든딱이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큰 거를 잡아야 돼 낚시를 6시간 넘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새끼라도 <웃음> 두 마리 잡아왔습니다 왜 웃어? 보거형이랑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이, 보거를, 이... 보거형 보거 낚시 하시는 분 맞지? 아니 통발 유튜버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거들치랑 비싸게 생기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무늬가 있습니다 파마크라고 하는 건데 이 무늬가 성체가 되면요 이만합니다 이 성어가 1m까지 자라거든요 자 그래서 파마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짙어지면서 유럽계는 파마크가 빨간색이 많다 미국계는 검은색이 많다 이런 식으로 구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얘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지 이거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데 무지개 송어의 알을 양식하려고 받아오면서 같이 섞여서 갈색 송어가 들어왔다 그렇게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먹을 거냐 그라운 송어 먹을까? 아니. 전에 먹었을 때너 맛있다 그랬었는데 먹었어? 아니. 청채는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맛있어요. 기름진 거 싫어해. 예민한 래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와서 날 만난 거야? 그니까 러 <웃음> 나는 기름 끼는 거 미친듯 이 쳐먹고 은혜는 기름 끼는 거잘안 먹어요 쳐먹어봤자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오징어 맛이 <웃음> <웃음> 자 보시면은 요큰 거는 피피가 먹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먹을 것 같아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개구리 습성 자체가 뭐냐면요 살아있는 거를 보고 움직이는 동시에 사냥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을 꼬리 쪽에 묶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그거를 받아 먹어 그먹는 거는 요새 뜨개질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웃음> 은혜가 은혜가 실제 소풍잡도 속초에서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아마 싹 풀리게끔 내가 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지? 아니. <웃음> 자 그리고 요 갈색 큰 거는 분바야 택틱스로 한번 줘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다시 해봐. <웃음> 뭔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더 보고 싶었어. 내, 내 눈이 이상한가. 눈 이상한가. 이 리즐래요? 사실 픽픽기는 채로 줘야 되는데 분말 안에 혹시 모르니까 요 작은 거 비늘을 쳐서 줘야 됩니다. 요 작은 거 비늘 치는 거 전문가는 은혜거든요. 오 내가 다해? <웃음> 전에 블록이 조그마한 거 비늘 칠때 좋아했잖아. 눈깔 돌아가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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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그럼 <웃음> 아, 그래서 저희는 이참종기를좀 먹어보겠네. 보통 미꾸라지 같은 거 뭘로 먹어? 추어탕. 그렇지. 추어탕이랑 추어튀김 이렇게 먹잖아. 몰라. 아, 이럴 때 그냥 안다고 해야 대화가 단절이 안 되고 그냥 하게 <웃음> 넘어가든지 곱방이 그 운동이들이 좋아하지. <웃음> <그래서> 단절하고 <웃음> 싶어. <웃음> 자, 그래서. 왜웃는 건데? 신기해가지고. <웃음> <웃음>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저희는 약간 다르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에어프라이어 한번 첫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피가한테 먼저 먹을 거기 때문에 아 어, 잠깐만 어깨가 더 어제 어깨 루틴 얼마나 한 거야 더 커졌네 <웃음> 그냥 받아치는 거야 옛날처럼 그냥 아난 이게 좋은데 사람들도 이게 매력있다 몰라, 그러고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럼 다시 해봐 옛날처럼 돌아간 거야 와너 어깨 어제 운동 어떻게 한 거야 멈추지 <웃음> 마아 진짜 개로카도 못 참겠다 자 그럼 그래서 지금 요 작은 거있잖아 실로 묶어주세요 은혜님 비밀의 라군이 은혜가 진짜 소품샵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반짼데 출근을 한 30일 했나? 아니 그거는 잘못된 정보야 너가 이거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맨날 못 나가는 거야? 이건 진짜 너나 가스라이팅인 거 알지? 지금 미싱지에 빨리 하고 싶어 진짜. 너 이거 빨리 하고 가 그러면 오늘은 늦었어 <웃음> 이랬길 할줄 알았어 아 이거면 돼? 점점 돌면서 불리는 거 아니야? 트리플 악셀하잖아 어어 어, 됐다 됐다 이대로 바로 가자 쟤랑 지금 이 상태로 PPK한테 한번 가볼게요 어? 너 이거 뭐야? <웃음> 미안 너? 야. 야야 다시 집어 핀셋 가져와 이번에. 야 피피가 너 이거 꼭 먹어주어야 돼아 어. 어. 이래서 실로 해야 돼 자, 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천 살살 아 이제 안 먹는다 은근히 예민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네 샹샹샹 조용히 해너 말해가지고 저안 먹는 거잖아 어? 어. 입에 물게 아니 더 해야지 너가 와야지 <웃음> 아니 그냥 <웃음> 입에만... 어? 어? 됐다 어. 아! 아! 미친놈 너무 세게 흔들죠 얘가 혀를 써가지고 입에 넣어야 되는데 미끄러워서 혀가 소용이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흙이 많이 묻었잖아요 요럴때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얘네가 흙같은 걸 많이 먹으면 장기가 막히는 임팩션이라는 걸올수 있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제 안 먹으려나 봐 번. 그럼 딴 애부터 먹이자 여러분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좀 무서워가지고요 마지막에 다시 접어보도록 하고 자이큰놈 있죠 요거 이제 분바에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거 비늘 쳐줘 <놀람> <웃음> 저번에 좋아했잖아 왜 변했어? 한번 튕겨준거야 <웃음> 근데 비늘이 있어? 어? 비늘이 별로 없네 그래도 최대한 벗길 수 있을 만큼 벗길게요 <웃음> 위에 부드러워 <웃음> 어? 부드러도? 워 <오>, 엄청 부드러워 <웃음> 한번 씻쳐저는 분방에 지금 여기서 식어 있거든요? 과연 먹을지 모르겠어요 졸려도 냄새가 괜찮으면 먹어 아김상만 미켜 상만아 너좀길기밥봐여라 싫대? 이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야 머리 잘라가지아 진짜 <웃음> 이게 지금 제 표정이에요 여러분 <웃음> 머리 잘랐어? 어, 한번 해줘 이거는 진짜 먹을거예요 야야야야 상마너 분바야 먹지마 왜 안먹지? 미꾸라지는 잘 먹는데 저는 분바야가 원래 미꾸라지는 환장하고 먹거든요? 요거는 지금 아예 외면하고 먹지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바야한테 안먹일게요 이거는 분바야한테 맞지않는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 먹여? 아우 아우야 <웃음> 어, 좀 야야야야 또이란다 오우 어유 꿀떡 꿀떡 어 지금 또 달라 그래 또 달라 그래 자르면 그러면 아우한테 미꾸라지랑 참종기 요런 거 한번 줘볼게요 아오 사냥할 수 있을까 못할 거지 할수 있어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다숨었는데어 <웃음> 이거 예상치 못했던 건데 아야야 야, 야, 그건 풀이야 그건 풀이야 아우야 그건 풀이야 아이씨 풀 먹지 마어 어, 뱉어 알아지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야. <웃음> 야 그거 풀이라고 이씨 야 아오야 니네 발밑에 한마리 지금 깔아 뭉개가지고 호흡 롯나 거칠어졌다 오오 오, 손으로 해줘 오오 이야 오오야 어 무서워 <웃음> 이 나쁜 놈 너가 줬어 은혜야 야 손으로 유인하자 이렇게 자 봐봐 아오야 일로와 그 도리야 그 도리야 너 먹지마 뱉겠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빨리 먹어 오 됐어오오오 꼬리 잡았어 놓치겠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오아 아, 놓쳤어 아유 바보야 와 야야 개박졌어 <웃음> 쟤네가 미끄 미끌... 오 뭐야 육지로 오, 6, 7... 오! <웃음> 야야야 이번에 제대로 물을 잡았지 야너 이거 놓친 바보야 개바보네 진짜 뭘 꼬라봐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이제 먹겠지 <웃음> 오 야야 턱바이 씨룰오오 아직 있네. 방금 대새김질했어 이거 이제 넘긴다. 룰럴까자 이제 페페. 자, 여러분 이 페페 물이 조금 갈색이잖아요. 여기 물을 아무리 환수를 해도 계속 갈색이라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소변을 넣고 하면서 pH를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내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랍니다. 너무 지금 잘 살고 있고 얘는 개 포식자거든요. 자 얘한테도 한번 줘볼게요. 너너너 너, 너, 괜찮아 너. 오 놓쳤어. 페페 먹는데 한참 걸리겠다 이거. 그렇지. 이거 보세요. 손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뇌진탕 걸려. 무서워 <웃음>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야 눈이 굉장히 태아 돼 가지고요.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명히 먹이 냄새가 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밑으로 가. 밑으로 가. 거기서 밑으로 가. 그렇지. 아. 아우야 너가 최고였어 와이 녀석이 대단한 게 뭐냐면 헤어를 안 닿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보세요 헤어는 절대 안 닿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진짜 이 용이 주다는기와 건들지 않네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숨어 있잖아 페페야 미안 너 먹을 자격이 없다 피피기 다시 한번 줘볼게요 <웃음> 손넣는거 괴롭겠네 수전증 권법안 <웃음> 먹는데 저랑 피피기도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아 힘들게 잡았는데 제대로 먹는 애들이 없네 자 그래서 안 먹는 이 브라운송어랑 브라운송어머리는 자 아우야 아우야우두 아우. 마리 다 가져갔니? 그래요 어이구 맛있게 먹어 비피기한테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 일로와 음. 이래 기야 아 귀뚜라미는 진짜 잘 먹는데 느낌이 다른가 봐요 생선이라와 먹여주면 또안 되는구나 아자 귀뚜라미를 안 먹으면요 아우야어 잘했어 아니 아니 핀셋 먹지마 얘네 이제 우리 먹자 나도 안 먹어 먹은... 너는 먹는 거야 너 먹는 거 아니야 상만아 먹는다 말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제 진짜 저랑 은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송어 잡으러 괴비 1박 2일 날렸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요 아오만다 쳐먹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종게래기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종게를 일단 한번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데 종게? 이름이 참종게라 종게라고 친숙하게 종게래기야아 얘한테 하고 얘한테 하고 쟤한테 자 얘네를 여기다 싹걸러줄게요자그 다음에 얘를 살짝 한번 씻어준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웃음> 여덟 아홉 <여덟, 웃음> 열 워터야! 어, 저저저저저저저 <웃음> 이렇게 싹 하고 나서 빈 그릇에다 넣어버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소금.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천재. 너 천재 아니고 내가 살아봐서 알아. 맞아 <웃음> 미소리. 이 미꾸라지가 소금이랑 같이 하면요, 자기들끼리 거품을 내면서 점일지를 많이 뺀다고 합니다. 오 어, 이거 봐 이거 좀 아, 많이 뿌야돼 아니 잠깐만 몸좀와몸좀와몸좀몸좀몸좀 네. 소금을 누가 이렇게 해 이게 진짜 소금 아까운줄 모르네 콘텐츠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 나는 뭔 소리야 아, 아, 아. 아니 여기 굵은 소금 있는데 잠깐만 너 진짜 굵은 소금 아, 먹는아 됐어 아무 짓 쳐버리고 싶네 <웃음> 벌써 마친 거 같네 이렇게 보시면 애들 거의 맛이 갈거든요 그럼 한번 헹궈주면 됩니다 그래요 너가 만져봐 이게 점액질 계속 나와 지금 아주 미끄러워 되게 좀봐또 그래? <웃음> 시작이 다 이거 점액질 없어 지금 <웃음> 개미끄러운데 원래 미끄러운 애들이란 점액질은 없다고? 어. 어 그러네. 오. 하하하 어, 좋아, <웃음> 와, 모자이크 부르고 싶다.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 왜 살아 <웃음> 있을 수도 있지 뭘?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은혜야 밀가루를 한번 반죽을 해서 씻어줘야 돼. 재밌겠지? 밀가루? 하하 <웃음> 쟤는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쫙쫙 해줘. 그렇지, 점액질. <웃음> 여러분 이거 연기가 아니라 찐이에요. 진짜 무서워하네. <웃음> 아, <문어. 웃음> 돌려 돌려 돌려. 어서 <웃음>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너> 와서. <웃음> 아, 저, 소리, 소리, 물 빼려고 하다가, <웃음> 아니. 새끼야? 이제 먼저 엄청 뻑뻑하지? 어, 엄청 뻑뻑하지는 은데 미꾸라지 치고 이럴게야 사과해. 사과해. <웃음> 자 이렇게 됐으면요. 얘를 그대로 에어프라이기에 튀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자 바로 요거를 뿌려줄 겁니다. 치킨 튀김 가루? <웃음> 바로 좀 제대로 해줘. 응. 하나 둘 셋. 치킨 튀김 가루? <웃음> 자 치킨 튀김 가루를 이렇게 버무려줄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버무리면 됩니다. 똑같이. 자 여기에다가 요라놀라이를 뿌려줍니다. 살짝 자 이렇게 카놀라유를 넣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는 게 뭐냐면요. 겉만 타는 거를 방지 여기서 이렇게 하 거에요 아는 척 하기는 <웃음> 내가 이렇게 요리 많이 해주잖아 너가? <웃음> 너 하지마 싫어 야옹 에스니 3만원 짜리 열어버려 은혜그 종이 호일도 가져와 조수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아자 아, 아, 오. 야 디질래 내 거라고 됐지 <웃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펼쳐가지고 넣어 주는거예요 닫아버려 바로 오븐 바이아 어 뭐야 어? 잠시만 이 종이가 돌아가 안에서 바람 때문에 봐봐 그렇지자 종이 오일 빼고 진짜 들어 가라 바로 오브 파이어 다 될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자 여러분 거의 다 됐거든요 자 여기서 영대면은 저절로 띵 하고 가십니다 자, 제가 애순이랑 친해가지고 정확히 요자3 2 1땡땡땡땡땡땡발땡땡야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정 기회요 팔굴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응 추어탕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추어튀김은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맛있는 릴리 소스를 준비했어요 뭐다 릴리 소스야? 어쩌라고 어어노노노노노데 <웃음> 너왜 롱롱롱 안에개 빠졌네? 개 빠졌어 아우 귀엽네 <웃음> 아얘 어린 놈의 여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멋있다고 해야지 <웃음> 그 지방 카메라로 러잖아 거기만 하얘가지고 작 같아 <웃음> 자 여러분 근데 얘네가 맛있겠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요리하면서 맛있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맨날 내가 먼저 먹어보자 아니 니네 채널이니까 니가 먼저 먹어그리 아니 짜채널이먹 대신에 요거 작은 거 한번 먹어봐 알았어 내가 줄게 아, 너 그거 방금 되게 없어 보였던 거 알지? 내가 줄려고 그랬어 작은 거 머리는 같이 먹어야지 싫어 무서워 아 개빡치네 자 콕콕콕 찍어서 쭈룩쭈룩 <웃음> 어때? 음. <웃음> <웃음> 맛있어? 그렇게 맛있진 않구나 생각보다 눅눅해가지고 튀긴 게 아니라 에어프라이기라서 좀 눅눅한가 보다 원래 은혜가 리액션이 되게 없어요 저는 막개맛있어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 그냥 음 이게 끝이에요 제프로포즈할때차 사야 돼도 음, 외제차가 아니어서 뭔 소냐 내가 왜선물로보내야돼 <웃음> 아니야 너선물 아니잖아 아니 그게 어차피 그리네 명의잖아 혹시 몰라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좀 길게 뻗은 거있 머리 뗄까? 아니 미친 느낌이에요자코 <웃음> <웃음> 고쳐서 저는 그냥 한입에 넣어버게요왜 이렇게 맛이 아니 아니 아니 자 먹어볼게요 초오베렛 맛있는데? 근데 눅눅하잖아 눅눅한데 개 맛있는데? 아 이게 차라리 에어프라이보다는 튀김은 훨씬 맛있었겠다 그래서 추워 튀김을 하는 거다 제가 진짜 네이버 구글 이런데 미꾸라지 에어프라이브 이런 거다처봤하는데한 번도 미꾸라지로 에어프라이브 넣어서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해보신 적 없어요 뒤질래? 초오베렛 <웃음> 야 어, 근데 먹으먹은수로 먹은 맛있는데? 다시 같은 느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야 머리가 맛있네 알았어 먹어 아응 아, 괜찮아 괜아왜야아아디스코싱하 먹... <웃음> 아. 그럴 일이야 지금? 아 미안해 미안해 내치워 <웃음> 네, <집어치워>. 엄마 사랑해요 <웃음> <웃음>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먹자 아나 안먹을래 아너 진짜 개빠졌다 안 쓰, 너 가위바위보 묵찌래아 내면 지금 가 가위바위보 찌에 찌묵 오케이 <웃음> <웃음> 왜왜왜왜왜아 뭐. 다시해 먼저 해? 아, 내가 이겼잖아 내 3판 이선 하자 내가 한번더 이기면 끝나 가위바위보 바이 바이바이 찌 무게 무게무게북 하하하 <웃음> 예스 아 무서워 아니야 너가 졌잖아 한 개만 떼줘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한개 안돼 안돼 괜찮아 괜찮아 그만 먹어 어좀더 해봐 좀더 해봐 좀더 빠르게 그냥 먹으러 <웃음> 하나둘셋 트룩트룩 앙 아, 먹으면서 무슨 맛인지 라이브로 계속 얘기해줘 우선 칠리맛이 나고요 네 그냥 생선 맛이에요 저 개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아무것도 안나나나